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저는 개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이성호 교수입니다. 잠시 교육에 관한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긴 얘기는 할수 없으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왜이 대학에 입학하였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얘기를 학기 중에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admission. I am Professor Lee Sung Ho in the Department of Food, Nutrition and Cookery. I can't talk long at this time, so I'll just say one thing. Ask yourself, ask why I am here. And let's talk a lot during the semester, including this one. Thank you. 저의 교육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영양, 조리 등 음식 관련 전공자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기본, 성질이 나타나는 분자 단위에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물질들은 고유한 성질 고유한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분자입니다 그러므로 분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다면 정확하게 물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분자 단위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기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공계 항문영역에서 물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물질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물질에 대한 기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정신,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보다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정신, 영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육철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영양, 조리 등 음식 관련 전공자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기본 성질이 나타나는 분자 단위에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공계 학문 영역에서 물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정신,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보다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신, 영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의 소통의 채널은 다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올입니다 유튜브, 네이버밴드, 브이로그, 페이스북은 성리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